음... 다시는 김장을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웃음> 김장 다음에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힘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차 타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저 밀짚모자를 세 개나 챙겼어 <웃음> 오늘은 김장을 하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로서 첫 김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김장하러 가서 아주 김장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저희가 어머님 댁이랑 가까워가지고 집이 일단 어머님 모시러 가서 어머님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갈 거예요 할아버지 밭에 저 이제 부추를 뽑고 그 부츠로 내일 김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츠 뽑는 것만. 그래가지고 화장을 아예 안 하고 선크림만 챙겨서 나왔어요. 눈썹 그리는 거랑. 어휴, 너무 힘들어. 사실은 1시에 뵙기로 했는데 남편 밥 먹이느라고 1시 반에 나왔어요. 말씀 미리 드리고. 그리고 로키도 간 김에 좀 뛰어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이 와도 된다고 하셔서. 하. 맞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자유부인이랍니다 뭐 원래도 딱히 그럴 건 없었는데 남편이 오늘부터 한한 한 4일 5일 동안 방콕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혼자여서 근데 대신에 제가 일주일 내내 좀 바쁠 예정이어가지고 혼자여도 혼자인 것 같지 않아 오늘 내일은 일단 어머님이 제 시간을 예약을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일하고 목요일에는 하루 당일치기로 화보 촬영을 하러 가야 된답니다 오늘 나좀 농부 같지 않아? 내가 각도가 너무 지금 좀 그지 같은데 저 오늘 좀농부처럼 입었거든요 부츠까지 신고 어, 해다 졌거든? 로키야 엄마 혼낼까? 혼내지 말까? 혼내지 어? 마세요 로키야 대답해봐 로키, 로키는 우리 편이지? 로키, 내지 마. 엄마 혼낼까 혼내지 말까? 내지마시요 어? 모자도 일부러 세개 갖고 왔어요. 어머님 거, 할머니 거, 제 거. 차. 해지거든. 빨리 가자. <웃음> 출발. 그래도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도 하고 신부 노릇도 하느라고 합의점을 맞췄어요. 하, 내가 속 다져서 내가. 오늘도 김장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내일. 아니 내일이죠? 어, 오늘 오늘은... 배추 볶고. 어, 어. 아버님, 서윤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출발해, 요 아버님. 그 우리 배추 볶을 거 남겨놓으세요. 뽑으면안 돼요. 서윤이 뽑게 놔둬야 돼요. 네. 로키 까꿍. 로키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로키. 배추, 그 배추 밭에 어, 풀어놓으면. 근데 배추 다 로키가 뜯어먹으면 어떡해요? 아, 괜찮다. <웃음> 지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는가? <웃음> 로키가 응.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배추 뽑는 거 설레요. 저 장화도 신었어요, 어머니. 아 머리 아프다 머리가 왜요? 왜 몰라. 머리가 두통력 너무... 없네. 먹었다. 야. 드셨어요? 뭐야, 어. 프시지 아, 몰라.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띵 하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인데. <놀람이... 아버님이 때문에 <놀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놀람이> 자기가. 아버님이 지금... <놀람이> 스트레스를 주시나 보다. <놀람> 할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여치여? 응, 뭐? 아로키로키 아, <웃음> 여치라고 해도 근데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크림부터 발라줄 거예요 이 선크림이 아직 수포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오는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톤업, 톤업 선크림인데 이게 총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최애에요 여기가 약간 톤업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돼가지고 맞바르기 그리고 엄청 음, 순해가지고 안 돼, 안 돼. 톤업이 안 돼, 안 돼. 막 과하게 안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탈것 같으니 오얘지는거 발랐어 남자 여자야. 여자예요. 남자처럼 생겼죠? 까매 가지고. 그 새끼 같이. 되겠네. 니는 여안. 저요? 응. 아기요? 응. 전 낳고 싶은데 응. 남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아띠 아띠. 지금요? 지금 가지고 싶은데 저는 하체가 키워 봐라. 얼마나 재밌고 그쁘다고 저는 꼭. 키우고 싶은데 빨리 낳 <웃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처음 뽑아봐요. 어떻게 뽑아요? 우와. 아 겉에 건다 버려요? 어려가지고. 네, 허? 우와. 예쁘다. 내 네, 일부러 이거 나왔다. 저저 우와. 갔다 왔다 갔다가 촬영하는 거니까 일부도 까워. 진짜예요? 그래. <웃음> 정, 정리한다고 또 갔다. 왜? 아,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아, 이가좀앉들가 뽑아라. 뽑아. 그럴래요. 여기 해드니까. 여기, 여기. 어떻게 뽑아요? 칼로 베서 뽑아요? 아니면 아예 바로 뽑아요? 이렇게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바로. 응. 어, 난도질했다. 어때요, 어머니? 어. 버리죠. 어. 다 해. 어. 다 버리고 안 주고 다 버리고. 너무 붙하라와 <놀람> <놀람> <놀람> 어! <놀람> <머리> 잘... <웃음> 이제 진짜 잘한다 진쁘게보다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배추 뽑는 거를 진짜 많이 잘 뽑았거든요 근데 녹화가 안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배추 뽑은 게다안 찍혔어요 로키 왜안돼 <웃음> 이야기 좀 할까? <웃음> <웃음> 손조도 손조도 못 준다. <웃음> 아, <웃음> 아, 안 돼, 여기 봐. 시켜. 이거 이무는데안꼬있는거 주지. 안 돼. 아 이거는 뭐야? 뭔데? 아,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님? 아, 네. <웃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맛있겠다. 근데 배추가 양념하니까 엄청 작아지네요. <웃음> 로키 버브. 어.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제 스타일인데요. 시작. <웃음> 아직 아니에요? 시. <웃음> <웃음> 며느리 아무 것도 도움이 안 돼. <웃음> 저 뭐할까요? 다라이, 다라이, 다라이, 다라이 가져다 드릴까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색깔? 다 시작! 며느리의 첫김정다하고타자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웃음> 시작, 시작! 열심히 갈아볼게요. 응, 음, 뭐가 진짜 달다. 어, 기막힌다. 내가 보여줄게. 응, 음. 나올 거내 하는 거 보여줄게. 아, 자, 자, 어머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어머, 어머, 손 조심하세요. 어머님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웃음> 어머니 손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도 역시 단련자라 다르시네요 720, 온도 있잖아요. 숫자 적혀있네 이게 리듬이 중요하네 이건 타워고 아니요. 나중에 되면은 꼭 이런 거못할아 다시는 김장을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다 시는 김장을 못 하겠어요. 김장 다음에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웃음> 근데 재밌는데요? 아,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짱 잘해요. 맛있고 맛있는 사골 때요 이거 잠깐 이거 둘 잔데 있 하나 둘 셋. <웃음> 어 흘렀다. <웃음> 이러고 믹서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이거 갈라 가지고 씨 빼고 하면 되죠. 자. 아. 왜 색이? 이거 이거 우리 냉장고에 줘야 될 건데. 아예안될 리가 난나남쪽에 내가. 어머니. 어? 근데 이거 껍질째로 해요? 아니, 껍질째이건 어. 어. 어머니 살짝 마뜨고 됐다 다이로. 되고 있어요. <웃음> 어머니, 저 신경쓰지 마세요. 문이 <웃음> 이거 믹서기 날이 고장난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빼가지고 사고 잘랐네. 물안 얹을로? 물안얹어로 자, 여기 볶봐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어봐 저, 저 신경쓰지 마세요. 된다. 조금 조금 어머니 좀 신경 쓰지 자, 마세요 어, 신경이 자꾸 쓰인다 <웃음> 며느리가 잘 해볼게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웃음> 이제 더 할게요 응복넣어서 <웃음> <웃음> <웃음> 치대 봐봐 다. 너무 다맛있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맨 입에 러가하바 감. 어. 매실데 응. 응. 요만 발르놓고 남은 다 가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 짜요 근데 맛있는데 김치에 넣으면 또 다르잖아요 응. 이렇게 그냥 먹는거랑 피디 그래. 마른데 할머니 할아버지 농 사주니 건데 어쩐 거요가 작다고 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이거 먼저 아대먹 어떻게 치대요 응. 이렇게 이렇게요 <웃음> 아니, 아 아니. 알겠다 아니 아니. 어, 그하는게 아니라 버티기가 해. 그래 이렇게. 여기 양념을 아. 이렇게 할게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웃음> 응. 뿌리 담내고좀 넣고. 아, 이렇게 한 개씩. 어. 간섭되는 내가 봐도 이렇 <웃음> <진짜>? 맞아요. <웃음> 맞아요. 이거 제대로 졌어는지는나 모르겠다. <웃음> <웃음> 제대로 졌어요. 응어요 음. 응, 배추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 맛있겠다. 작다. 좀 크면은. 그래도요, 농약 안친 거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쳤다. 그러니까요, 음.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은치야 음. 그래야지, 많이 그래, 맞아. 그래요? 좀 어머님이랑 다나나옷 입고 있는 건 우리는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지 있네 아니 네. 어머니 구경하면 안되는데 아, 이것이것까지아 이건 내가 잘라줄따꼭 잘라, 잘라줘야 되는데 그럼 잘라 어머니 얼굴 이미 다알아봐준 사람들도 이미 소문났잖아요 미녀로 아아 <웃음> 네. 몇 친구들한테 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도 막 어머님 보고 헉, 엄마 맞냐고 나이가 막 엄청 동안이라고 예라오기 이러다리 <웃음> 여리고기 어때? 어 잘했어. 어물려서끄어물서한개 가지 한개 남겨 놓고 이거 큰거 이거 이거. 낚시를 올어요 가지고 얘를 음. 이렇게. 감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아. 이렇게. 감 내가 받아 이 여기다가 아, 어모양으로 아, 아, 아, 아, 그 진짜 맛있다. 이안 짰다. 이안 짰다. 아 하세요. 안 짰다 이제. 맛있어요. 짭기는 네. 안. 네. 소윤이가 응. 양념을 잘했어. 아니요 돌복숭아 때문에. 맞죠. 아. 그게 그래, 너무 맛있게 만들어 가면 어스맛들 매년 하나에서 한번 이 꼴차 부대. 네. 그러면은 이젠 나머이도 데리고 어머니 배추 못 믿겠다 그냥 내가 사가지고 해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작아서요? 어. 어머니 저는 믿을게요 일찍 심면 된다 이로키 <웃음> 재밌다 소영아가 왜 일로 올라가 아니 소영아가 없어요 외국 갔나? 네 어디 갔어요 남편들 다 외국 갔어요 음. 잘하네 그러면 네, 제 남편도 외국했어요우밖에 없어요 여기. 그래도 저 어머님들도 외박했어요 <웃음> 오늘 여자 4명, 남자 1명 4대1 남자, <웃음> 아, 남자. 아, 남자, 남자 누구? <웃음> 남자, <저기 웃음> 남자 남자 누구? 남자 저기 앉아 계시네 특히 여자 4명. 여자 아 5대1이네 나는 응. 구경만 아, 하고 있다고 <웃음> 구경만 하셔도 돼요 감독, 총감독 몇 시고? 몇시네 <웃음> <몇 쉬고. 웃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왜요? 와, 소영이 와도 기대해야 되는데. 아 언니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웃음> 어때 요 어머니? 배추도 많은데. 어 그래. 어 그렇게 잘하네. 어. 그렇게 하면 돼.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딴해 뜬다. 이 하얀 온도에 여기에 일급 때 있다니 한번만. 봐봐 나는 두 발로는 민데. 민 양은 두 발로 누구네? 음저 잘하고 있어요? 어. 우리한테 음, 졌네. 아싸. 무궁지. 자, 제가. 그러면 빼서 노래도 부르 고 가세요, 언니. <웃음> <웃음> <어머매> <웃음> <노래도 부르고> <웃음> 잘하세요, <웃음> 언니 노래 잘하세요, 언니. 노래야? 네. 소윤이가 노래 한번 불러 볼까? 저여서 진짜 잘해요, 노래. 불러 그 드릴까요? 어. 근데 영상 켜 <웃음> 갖고 안 돼. 왜? 부끄럽잖아, 요 뭐 어때? 어떻 되지? 짜잔! 어 잘했다. 갈수록 좋네. 어머님 시간 되면 밥하고 음. 고기 찌세요. 음. <웃음> 고기 찌라고? 고기 삶으라고. 수육. 아 수육 삶으라고. 응. 치이 먹으면 맛있겠다. 네. 음. 그럼 밥은 먼저 해야 된다. 예? 밥은 반대시씩 해야 돼. 그 아버님이 아세요 어머님 오늘 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웃음> 오늘 네. 아버님 뭐 하셨어요? 아니 조금 멀췄 미국 오제는 많이 하랑하러 오니까. 당시에 한 번만 같 김장 끝! 어. 김장 끝났네 네? 네!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어머님 옷인데 여기 다 묻어가지고 만만히 봐서는 안돼 어쨌든 김장 다 끝났고 지금 할머님이랑 어머님께서 수육 삶아주신대요. 뭐? 근데 지금 방구가 너무 찍고 싶은 룩게크지잘 차려야 찍지. 그러면 그래. 확대해가지고 김치만 찍을게요. 그래. 이거, 그릇도 이거 찍지 말고. 요렇게. 해놓고 요, 요거 해놓고 내년에 백포기 한다니까 포기한다 백포기 식구 했는가 보다 포기 백포기 <웃음> 하면 포기 김장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음.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콩닭 음, 사오려고 했는데. 콩닭이면 음은 할머니가 4시부터 벌써 다 했다고 빨리 오래 해가지고. <웃음> 빨리 없었다. 이쁜이는 무슨 다 웬만한 인간보다 낫다. 다 귀엽다. 다흔들게 귀여움을 받는다. 부러워요. 그렇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말려주고. 할머니뭐 이렇게 나... 키우래. 그러니까 목욕시키다가 할머니는 <웃음> 나는 이제 뭐안 된다. <웃음> 뭘은 자주 시켜야 되는데, 저 저게 나도 시키시는데 음. 내 <웃음> 그러니까 짐승 하나 키우면 어머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간다고. 그게 음. 네. 절대 어머니 어디 가고 또 길거리 있는 강아지 기엽게 해가지고 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어머니. 물물 <웃음> 물 드실래요? 음. 물? 아니면 주스 드릴까요, 도주 어, 주스 먹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스. 먹악 큰일 났 일을 많이 했는 거야. 소리 힘도 없고. <웃음> 아니요, 그러니까 벽 위에 있다. 오, 벽 위에 있어. 얘를 많이 했는것 같다. 난 전혀 기억이 없다. 어머니 좋지, 아버님 밖에 나가시면. 어! 이게 와이프 이고 아, 여기가 찢어졌는가 보다. 여기 나와봐. 여기가 찢어졌다. 미치겠다. 위치. 아니, 아니. 어떡해. 진짜 칠칠 여기가 떨어져안물랑다네 아, 찾아가세요, 우리. 자신 사는구나. 야, 다 와인이에요. 와인이에요. 와인이에요. 와인이에요. 와인이에요. 와인이다 와인이에요. 와인이에 짠. 멍이뚫와가지에 맛있다 이에요와와 짠! <웃음> 짠!